안녕하세요. 고점에서 아파트를 팔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돈은 벌었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분양권 계약금 1 천만원, 2천만원으로분양금 피를 받고 팔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무조건 돈은 벌었는 건 맞죠?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2023년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1월 미분양 아파트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전체로 11,700개의 미분양이 현재 나와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세대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1200세대 서구 778세대 남구에 1600세대 북구에 1500세대 수승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3 1 0 0 7세대로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달서구 마찬가지 2388세대수로 지금 계속해서 2위로 달서구가 미분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달성구는 43세대뿐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악성 미분양이라 해서 중공이 다된 미분양 같은 경우는 현재 233세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구는 8세대, 동구는 22세대, 남구 80세대, 북구 62세대 수성구가 그나마 적은 편이죠. 완전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도 악성 미분양, 중공이 다 되고 나서 미분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자료로 해서 지금 나와있고 달성군 가장 많은 편인데도 43세대 미분양이 나와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월등하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사태에서 할인분양에 대해서 시행사 사장들과 얘기를 많이 하죠. 시행사 대표들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딴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자체가 할인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유출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제일 걱정을 하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은 기본적으로 뭐 10% 할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하는 현재 미분양 할인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미분양 할인 판매를 시작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누출이 되면 안되고 그리고 완판이 돼야 된다. 한방에 완판이 되고 나서 사실 누출이 된다 하는 것은 뭐 사실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하긴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20개가 남아있던 50개가 남아있던 간에 이 잔여 물량 자체를 완판도 하지 못하고 소문이 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워질까봐 가장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금으로 뭐 어느정도 진행되었는 것은 취소가 될수 있지만 계약금이 진행이 되고 지금 중도금이 들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지를 할 수가 없죠. 해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이 돈으로 해서 실제 아파트 공사는 어차피 뭐 안전하게 진행은할수 있다. 하지만 30% 미분양이 났고 40% 미분양이 났는데 여기서 70%까지 어느정도 해소가 되면 사업유동화를 할 수가 있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거나 우리가 일반적인 뭐 PF, PF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 PF 자금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0% 정도 70%만 하면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모든 공사비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마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 유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데 유동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할인은 무조건 한다. 단지 이제 소문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왜 어느 정도 70% 뭐 분양이 되었다면 70% 대부분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할인 판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뭐 할인 판매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금액을 나중에 빼주겠다 뭐 그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최소 70% 정도만 분양이 되었다면 뭐 사업 자체는 안전하다, 뭐 부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은 전혀 부도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 계약금과 중도금 자체에서 대부분 공사비가 다 확정이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현 입장에서 유튜브에 오픈하지 말고 어차피 남아있는 잔여 물량을 30이든 40% 얼마든지 할인해 은 주겠다 단지 한방에 모든게 정리가 돼야 되고 여기서 한방이 정리 된다는 건 나머지 잔여 물량을 한꺼번에 소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잔여 물량 처리도 못하고 할인은 할인대로 해주고 특히나 일군 브랜드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 뭐 포스코 그리고 대우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뭐 SK 에코 뭐 이런 일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많이 따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평균적으로 시행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5 0 0억의 마진이 있다 그러면 사업이익 유동화라고 해서 그 돈을 해서 딴 데서 채권으로 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소문만 무성하게 되면 소송은 소송대로 또 당하고 나름대로 어느정도 뭐 이익에 대한 돈을 돌릴 수도 없다. 어차피 70% 이상만 분양이 되게 되면 사업이익 유동화를 시킬 수 있고 돈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기존에 뭐 30-40%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70%까지 최대한 분양을 만들어서 사업이익 유동화로 해서 돈을 당겨 쓸수 있는 부분이고 또 70%까지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나머지가 마진이죠. 마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30%가 될지 40%가 될지 얼마든지 우리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문 때문에 엄청나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2023년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도 완화를 해줄 것이고 나름대로 지금 규제 자체도 대부분 풀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2023년에 뭐 모든 걸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가 안되면 계속 세월아 내보아 질질 끌려가야 되는 상황에 뭐 계속해서 분양은 제대로 안될 것이고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결정은 다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말고도 일반적인 상가와 마찬가지 분양도 지금 30% 정도 얘기가 나오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수분양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문을 안 내고 어느 정도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에 남아있는 잔여 물량은 어느 정도 30에서 40% 할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래를 하고 그돈 갖고 또 어떤 사업에 돌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원룸 건물 마찬가지도 지금 원가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종합 건설이지만은 더 이상 마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뭐 원룸을 한 개, 두개 짓는 분들도 있지만은 다섯,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짓는 건설사들도 있기 때문에 돈 회전을 위해서라도 마진은 포기하고 그냥 건축비만 받고 팔겠다는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매물 마찬가지 저한테 얘기가 하는 것이 소문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부동산들한테 얘기를 했는 부분들도 있고 조용하게 한 방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또 정리가 안 되면 뭐 여기저기 부동산에 10억에 매물을 내놨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뭐 원가에 7억에 판다. 그런데 팔리지도 않고 뭐 7억이라는 소문이 나면은 사실 뭐 부동산이 거짓말했는 것 뿐이 안되고 향후 제대로 팔린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팔리기면 팔리면 뒤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일반적인 상가분양의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 마찬가지 뭐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원룸건물 상가건물 할인이라든지 뭐 원룸건물은 뭐 할인보다는 그냥 뭐 건물 한 채니까 거의 뭐 원가로 팔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돌리겠다는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문을 안 내고 팔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부분 광고를 내야 되는데 광고에 뭐 금액을 안 적어놓고 몇 프로 할인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단가 분양 마찬가지 현재 뭐 할인을 뭐 몇개 정도 30에서 40% 할인을 한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문을 안 내고 이렇게 팔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도 뭐 잔여 물량에 뭐 10개가 남아있다면 10개 자체를 한 방에 또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뭐 5개만 할인을 하든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소문을 내지 않고 팔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상가 건물이라든지 구분상가 분양을 받으실 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신축이기 때문에 원룸 건물 상가 건물은 대부분 임대가 나와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상가 분양 마찬가지 임대에 대한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확인을 다 해보지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아파트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상가 분양이든 원룸 건물이든 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은 내하고 어느 정도 돈이 맞아야 되는데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70% 정도 대출이 되어져 있는 거고 임대는 나와 져 있는 것이고 상가 분양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뭐 구입을 하더라도 100% 계약을 작성해서 임대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짚으면 되는 것이고 작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뭐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한 3억대에서 4억대 할인을 받아서 뭐한 2, 3억대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원룸 신축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많이 높은 편이죠. 현재 뭐한 60평, 70평 사이에 평균적으로 한 17억에서 뭐 20억 가까이도 가는 원룸 건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지금 원가로 판매하는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적어도 대출을 받고 자기 돈이 한 5억 정도에서 6억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매물들도 나와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집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만나보니까 뭐한 4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충분히 있고 2억대 정도에서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얼마든지 할인을 받아서 저는 진행을 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대부분 요구하는 것들이 소문이 나지 않게 해달라.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번 같은 경우도 실제 뭐 시행사 측에 바로 전화가 와서 분냥 하는 아파트 맞나요? 하면서 물어보는 사례도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 아 맞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없겠죠. 어차피 관계자들은 나중에 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다 만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수부장, 수분양 기존에 분양 받았는 사람이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머리가 나쁘지는 이상은 뭐 그렇게 전화해서 묻는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일, 문제점도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지금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방에 뭐제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원은 맞출 수 있겠는데 소문이 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뭐 동네별로 뭐 생각하는 아파트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 원룸 건물 마찬가지 구분상과 마찬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인들 소개로 관계자들을 만난 분들 같으면 조용히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를 보고 연락 오는 분들은 현재 달수금 2분야 할인 프로모션 이라고 해서 일부러 보라고 제가 댓글을 남겨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일단 50개기 이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50개를 전체를 맞춰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뭐못 믿는 어떤 형태의 뭐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아예 댓글을 좀 달아 달라 해서몇 명이나 되는지 왜 저한테 연락했는 분들도 실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달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댓글을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몇몇 분들은 위치를 얘기해달라, 뭐 아파트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신데 사실 아파트 구입을 하려는 분들은 인터넷에 세대수가 몇 세대냐만 확인을 해도 어디 아파트다, 달수구에 어디 아파트다, 남구에 어디 아파트다, 수성구에 어디 아파트다, 서구에 어디 아파트다 다 알죠? 바삭하게 압니다. 저는 대구 전체를 지금 내용을 얘기해드리지만 은 본인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보다 월등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만 얘기해도 바로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 얘기들이 뭐 나왔다고 소문이 돈다고 얘기하면 진행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종합건설이나 아파트 쪽 그리고 상가 분양 쪽 대부분 어느 정도 남아있는 몇개 정도는 할인 분양을 하겠다. 할인을 해서 자금을 좀 융통시키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원룸 건물조차 마찬가지 원가에서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이런 얘기들을 참 유튜브에 올 수도 없고 개별적으로 다 만나기에는 좀 그렇고 내일부터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아파트 할인 분양이든 아니면 원룸 건물 원가로 구입할 내용이든 아니면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 분양이든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리면서 직접 만나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한테 뭐 연락이 와야 되겠지만 기존의 매액이 나왔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진행하기가 안 된다면 뭐 저도 개별적으로 한 개, 두 개씩 서서히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안 맞겠느냐라고 또 얘기도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가 돼야 되고 상가 분양 마찬가지 수정고의 할인 부분도 어느 정도 바로 그리 맞추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소문을 안 내는 이상은 한개두 개씩 그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냐 뭐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돼 있고요 신축 상가주택이든 뭐 다가구주택이든 구축의 건매물 그리고 이런 부분에 원가로 그냥 대부분 정리를 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몇개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뭐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야 되지 한목에 맞춰 달라고 얘기하는 그 외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한목에 맞추기가 소문을 안 내고는 도저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오픈을 할 수도 없고 소문은 내지 마라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뭐 지인들의 아니면 유대 관계가 있는 분들의 진행 과정에 어떤 뭐 신축 상가든 구축 상가든 아니면 수성구의 상가 분양이든 아니면 아파트 할인 분양이든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한 명,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한꺼번에 맞추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또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에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시행사 관계자나 아니면 은 종합건설이나 아니면 은 개별적으로 금매물을 팔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웠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질 끌어봐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뭐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23년 뭐 규제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출 완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부분 정리를 하고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23년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